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브리분 박세연 프로입니다. 이 조그만 걸로 얘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면 이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근데 보세요. 얘가 왼손이 공을 가리고 오른손이 공을 가려서 얘를 뚝 맞추면 항상 같은 곳에 와서 맞추겠죠. 어, 이번 영상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임팩트의 이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저번 레슨 때는 어떻게 했죠? 저희가 수평 유지 왼손 누르고 땡기고 자, 수평 유지 왼손 누르고 땡기고 오른쪽 어깨 안 올라가게 내리면서 땡기고 그렇죠? 왼손은 계속 누르는 거 땡겨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 방향 근데 얘가 땡기니까 어깨 내리고 어깨 내리고 이렇게 헬리콥터까지 자, 왼손 오른손을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저채 보세요. 왼손 오른손 갔을 때채 되게 가까운 거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 어깨 내려가면서 왼손 오른손 채 가깝죠? 근데 왼손 오른손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다 풀면 안 되세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나갔을 때 이렇게 공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냐면 여기서 왼손이 공 가리고 오른손에 애기통통이도 공을 가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사이드밴딩이 생겨요. 그래서 왼손 공 가리고 오른손 공 가리고 여기서 어, 여기서 툭채만 떨어지면 돼요. 여기서 같이 이때 수평이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헤드랑 손이랑 같이 떨어지면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다 타이밍 조, 차,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틸팅이 돼서 손이 먼저 내려가 있어요. 헤드가 위에 있고. 그러면 얘 떨어질 때얘 아직 안 떨어지고 얘 떨어뜨리기 위해서 손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치게 돼요. 그래서 이 수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차피 어드레스를 했기 때문에 이 수평을 유지를 해도 수평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어, 여기 어 일어났을 때는 수평인데 어드레스를 하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낮추고 한번더 해서 자 왼손 어, 오른쪽 어깨 낮추고 왼손 오른손 공 가리고 여기서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지. 자 나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나쁜 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치냐면 손이 공을 감 가리고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체 헤드를 이렇게 공을 맞히려고 이렇게 옆으로 가요. 어 이렇게 옆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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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왜냐면 공을 가리려면 이곳을 가리려면 얘 항상 안 움직이는 곳을 가리는 거니까 항상 공에 와서 가리는 거니까 손의 위치는 항상 똑같을 거라는 건데 여기서 헤드로 이렇게 맞히려고 하니까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또 임팩트 2탄이니까 어자 여기서 다 수평 유지 수평 유지 오른쪽 어깨 낮게. 그 다음에 왼손 공 가리고 오른손 아기 통통이 아기 손가락 공 가리고 여기서 땅 여기서 그냥 채만 내리면 공은 어떻게든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하시면 뭐 정확도가 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